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탐사대입니다 어, 11월 29일날에 스타 네트워크 관련해서 어, 메스 KYC에 대해서 사전 공지가 있었고요 어, 오늘 추가 공지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 자법용 KYC가 이제 있을 것이다 자 방법을 확인을 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일주일 이내에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먼저 앱이 업데이트가 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구요 어, 리브라 토큰에 대한 k 와 c 슬롯이 이제 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여기 클릭해서 보죠 자 이건데 어, 보편적인 k 와 c 를 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쭉 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일주일 이내에 어, 먼저 출시가 되게 되고 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위와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아이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와 이제 어 아직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출시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추가 공지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일주일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이번 버전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 여기 위에 앱의 홈 화면에 있는 리브라 어텐던스라고 리브라 출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좀 확대해서 를 보면요 아더 그 이상 확대는 안되네요 자 여기 보면 Libra Getting Attendance 라고 되어 있고요 출석체크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켓밸런스에 현재는 KYC의 그 진행에 필요한 수량은 200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 어플상으로 보면 리브라 토큰을 12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클릭을 해서 리브라 토큰을 직접적으로 운이 좋아야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개념 대비 일단은 티켓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서 리브라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러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 이유는 KYC 인증이 현재 지금 440만 명이 얼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29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KWC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 KWC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혼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출석 시스템을 통해서 리브라 및 KWC 슬롯을 출시한다고 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자 매일 이제 12시간마다 한 번씩 리브라 출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 12시간마다 한 번씩을 클릭을 할수 있는 시스템은 동일하고 한번 출석을 할 때마다 리브라 티켓 한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이제 하루에 두 번을 하게 되면 이제 티켓 두 장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출석을 하고 나서 아, 어, 전일날 출석을 했는데 자, 이 말은 그거 같습니다 자, 해석상으로 영어 버전으로 좀 볼게요 이게 만약에 당신이 그어 당일날에 이제 이거를 티켓팅을 어 만약에 이제 어 놓쳤다면 어두 장의 티켓이 리브라 티켓이 자네에서 사라진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그직역어 이제 한글화로 이제 보면 전날은 이제 추석을 해서 두 장을 얻었는데 다음날 추석 체크를 안 했다. 그럼 두 장의 티켓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추석 체크하라 이 말이죠 어, 그래서 1일 로그인에 필요한 어, 리브라 티켓은 처음에는 200개 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인계값이 높아짐에 따라 어, 리브라 어, 그이 티켓을 요구하는 수량은 증가가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440만명 기준으로는 티켓 200장이 필요하고 만, 나중에 500만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 티켓이 250개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등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계속 추석체크를 잘하면 티켓 200장을 빠른 시간내에 확보를 하게 되고 만약에 추석체크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차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만약에 이렇게 추석 체크를 제대로 한다고 라 하더라도 티켓 200장을 모으려고 하면 100일이 걸립니다 어, 3개월 하고도 10일 정도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편적인 케와시 체계인데 그래서 이케와시가 만약에 이제 12월달 이번에 상장 로드맵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어케와시 KWC, 보편적인 케와시가 진행이 되고 나서 출근까지 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어, 이 말인 측은 이제 상장은 내년도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와 같은 공지가 일단 있었습니다. 어, 어, 기존에 이제 리브라 토큰에 대한 어, 좀 어, 획득이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지금 하,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 아래 공지를 한번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